오, 진짜 짜증나 진짜 싫어 조질이야 정말 싫어 성격은 어때요? 성격 지랄맞아 자기 주관도 강하고 자기 직관도 강하고 음... 자기가 가진 것을 놓치지 않는다 요렇게 보여 뒤에 욕심도 많아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출소를 해요 또다시는 이런 일을 안 벌이겠죠? 나는 정신 차려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이거. 안녕하세요. 5월한신당의5월아예기씨입니다 반갑습니다. 선생님, 그 손님 중에 험상이 굳고 응. 무서운 기운이 막 이런 응, 응, 응. 사람들이 있나요? 위약감 어, 이런 거? 뭐... 어, 처음에 사람으로 마음 봤을 때 이렇게 네. 이렇게 어, 이런 게 있지 여자잖아 여자니까 어, 남자들도 또 그런데 아, 우리 다실형님 계시니까는 어, 믿고 어, 그리고 다 이렇게 사주를 놓고 보면 그 사람들 다 겉은 그래도 속은 여려 도 보다 보면은 되게 여자 같고 그래 오오오. 응. 겉이랑 또 그런 겉만 봐서 그래. 모르는 겨. 그래서 저 이번에 응. 사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응. 이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. 아우 어, 이게 강해. 자기 주관도 강하고 자기 직관도 강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놓치지 않는다 요렇게 보여 되게 욕심도 많아 되게 웃겨 포부도 크고 되게 뭐 종합적인 느낌이야, 이 사람은. 그래서 알 수가 없어. 진짜 알 수가 없는 것 같아. 성격은 어때요? 성격 지랄맞아. 모르겠어. 애기씨가 지랄맞대 지가 좋으면은 막 좋은 대로 막 이렇게 이렇게 가고, 지가 또 싫은 거면 후이 이렇게 등돌리고막 이랬다 저랬다 막 지랄 같아. 되게 차가워, 그리고. 어, 애기씨가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이분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? 현재 상태? 현재 상태 보면은 되게 뭐가 심쿵 안 일? 심쿵 안할 일. 두근두근 할 일. 자기 그니까 심장이 뛰는 일이 있다 그래. 오. 그런데 여기 호랑이 응 이렇게 호랑이에 되게 안 좋았어. 되게 힘들었다 그래. 엄청 고민이 많았다고 그래. 뭔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음. 진실성이 좀 있을까요? 진실이 있는데 진실이 그게 왜 진실이냐면 10분의 1도 안 돼. 야. 만약에 내가 말할 게 10이야. 근데 1만 말해. 이분 막 욕심도 많고 뭐 포부도 높고 그랬다고 음. 음. 말씀하셨잖아요. 음. 그 욕심이랑 이런 걸다 채웠어요. 이. 아니 말만 대장이야. 입이 야물다 이렇게 보여. 바바바 그뭐열 가지가 어우 진짜. 짜기나열가지가 있다 치자. 그럼 왜 진심이냐면 그게 있잖아. 자기는 그렇게 해.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다. 그냥 말을 안 했을 뿐이지. 거짓말한 게 아니야. 그래서 일만 말하는 거야.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. 아 그래요? 응. 진짜 말만 대장이다 이렇게 보여. 왜 그럴까요? 어호세도 들었는데 그호세인데 자기도 자기를 몰라. 이분? 진짜 몰라. 어 이분 응.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은 많아요? 도와주는 사람 있는데 보지를 못해. 어, 왜못 볼까요? 지고집이 너무 강해. 자기가 뭐내꼬야 내가 간다! 막 이런 거 맞지? 누가 만약에 도와준다 고 그랬어? 그러면, 어, 형님, 저좀 도와주세요. 이거 못해. 사람이 살면서 샤바샤바도 하고 살아야 되고, 국띠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, 혼떡도 것었죠 올해 2023년도에는 음. 어떨까요, 이분? <웃음> 절반 다를 게 없어, 초반에는. 말좀 가야 될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바꿔야 돼. 그걸 안 바꿔서 자꾸 더볼걸못 보고 왜 이렇게 고집을 안 꼽지? 음. 혼자 해가지고 될 꼽더. 이분 재물은 좀어때 재물? 가진 것은 많다. 근데 왜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지? 들어오는 돈도 잘 간수해야 되는데 되게 그거를 돈 갖다가 자기를 포장하는 거 그런 느낌이야. 이분이 지금 음. 상황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. 다시 본인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? 못 찾아 내가 그랬잖아.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다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기운도 들었는데 지가 못 봐. 무슨 선글라스 꼈나. 왜 지가 못 봐. 행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 있단 말이야. 좀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응. 현재는 TV를 못 나오고 있어요. 응응. TV에는 다시 나올 수 있을 거 같아. 잘해야 내년 말이나 내년 년 초에 완전 은 전체는 안 보여. 조금 비출 수 있다. 뭐 요렇게 보여 이분이 빅뱅의 승리 씨예요. 음... 누군지 아세요? 승리 알지 빅뱅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? <웃음> 탑도 알아? 승리 씨가 음.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. 이 23년도 2월에 음. 출소를 해요. 음음. 과연 승리, 연예인 활동을 할수있을까 내가 아까 화경으로 봤을 때 전체 화면은 안 보였어. 이 사람 독단적인 거는 안 보였어. 근데 스쳐가는 거 있잖아. 멤버에 의해서,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는 비칠 수 있어. 그래서 아까 선생님들이 주변 사람들은 도와주는데 지가 난... 이렇게 숙이고 가야지 막 기세등등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 그렇게. 아,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? 하... 모르겠어.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크지 않은 것 같아. 승희 씨도 누군가의 조종에 의해서 이런 거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, 음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반반, 뻥이라고 생각해. 어? 내가 그랬잖아. 열개 있는데 하나밖에 말안 한다고. 자기 아까 뭐 우월감? 뭐 이런 게 있어. 독보적인? 뭐 독립적인 이런 게 음. 들었어. 그거 자기가 깨우치지 못하고 고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기 힘들어. 또다시는 이런 일을 안 버리겠죠? 나는 안 버린다는 말은 안 해. 못 버릴 것 같아. 자기가 자기를 단도리를 못해서 그렇게 놓치는지 안타깝는데 진짜 짜증나. 내가 진짜 이때까지 영상을 찍으면서 그 사람이 사고를 쳤어도 잘 됐으면 좋겠다, 박수 쳐주면 좋겠다 이런 말했는데 안 나와 그냥 진짜 싫어, 조지리야 정말 싫어. 그니까, 러 그냥, 이 사람한테 한마디만 하고 싶어. 정신 차려, 진짜. 정신 차려야 돼. 이거 생각, 여기 있을 때 바꿔서, 요렇게, 요렇게 내려와야지.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. 그 생각으로 자기 이런 걸 자중하면서 살아야지. 아직 젊잖아. 어. 아유 모르겠다. 진짜 나 손가락질은 안 당했으면 좋겠다.